안녕하세요. 임재아동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브라함, 야곱, 이사계 때 그들의 흠이나 죄가 하나님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영상에 올렸었어요. 신해산 이후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에 채널에서 올렸던 내용을 재업로드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신해산에서 관계가 바뀝니다.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신해산에서 언약은 쌍방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말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에서는 명령, 규율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지켜야 하시고 또 백성도 지켜야 하는 것이 생깁니다. 양쪽이 지켜야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만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두 종류의 언약이 나옵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바뀝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뀝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언약대로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탐만 하고 있고 언약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언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감히 할수 없는 행동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함부로 탓하고 행동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는 부분을 보면 열한기 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열한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만 볼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크기나 정도만 다르지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재앙을 당한 왕이 하는 말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실제로 왕과 똑같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꽤 많습니다.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중에도 자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자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을 받고도 회개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미워하시는 걸 거야, 나를 버리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는 데더큰 의미를 둡니다. 벌받을 때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조건 악이고 사탄의 술수이다. 속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 내가 염치도 없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또 나아가라는 생각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성경 공부한 내용 중에 제 귀에 속속 잘 들린 내용만 축약해서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만 듣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당연히 어, 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올려봅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고 구약 성경 읽으시면 좀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온 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